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아, 여기는 댐이랑 연결된 곳이에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, 이렇게 댐이 있는 곳에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뭐가 있는지 들어볼까 아무것도 없고요 들어 보겠습니다 오! 국저우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검정 민물망두로 보이네요 검정 민물망두 이야 조기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휘저는 게나겠죠 오. 오. 뭐야? 그큰 녀석이 있는데요? 오. 뭐야? 얼굴을 보여줘. 오 미꾸라지. 소중미꾸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<웃음> 어이미꾸라지가 있구나 큰게 일로 도망가는데 오오 어, 자이언트 망둥어들 <웃음> 검정미물망둥인데 크네요 와 크다 이야 역시 댐 상류지역이라 요런 것들이 많나봐요 어잉? 응? 어 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로 오, 어, 우 박힌다 자. 오 검, 검정 민물망두 커요 아 이렇게 큰 돌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구나 자 여기 어, 뭐야? 빙어! 오, 빙어입니다, 빙어, 여러분들. 수초에 빙어가 있었어요. 미친. 죽대로 빙어를 잡았네? 오차, 오잉, 이야, 아. 수초에 뭔가 많이 들었는데? 아 하기로 시다 우와, 피라미, 피라미, 어국저구 얼룩 민물방도 피라미 피라미? 피라미? 피라미. 피라미 피라미 오? 버들치도 있습니다 버들치 <웃음> 버들치 들어보겠습니다 오! 엄청 큰 피마리, 엄청 큰 피라미 두 마리. 피라미. 엄청 늪지대인데? 엄청 늪지대요. 뭐가 있을 것같지 않은데? 자 여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은 검정 밍물 망두 엄청 큰 녀석이 잡혔어요 야 크다 야네가여기에 제왕이구나 <웃음> 어 여기 돌 세트가 있다 돌 세트 세개 간만에 한방번에세개바킹돌인가이건 바뀌었나봐요.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오, 뭐야? 우와,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 잡혔어요. 야, 야, 크다. 뭐 이렇게 생겼냐? 망독 종류 같은데, 다 잘한 거 잡았나봐요. 오우다넌 뭐니? 이름을 모르겠네 <웃음> 잡아놓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우와, 들어보겠습니다 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기국 저구 하나. 여러분들하고 축대낚시를 해봤는데요. 댐 상류입니다, 상류. 그래서 댐 상류에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오, 어, 조금 희한한 물고기가 좀 있어요. 일단 피라미, 여기 좀 많이 잡았고, 뭐, 우리가 자주 보는 얼룩동사리, 아, 뭐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빙어가 있어요, 빙어. 겁나 신기합니다, 진짜. 중대로 빙어를 잡았어. 야, 빙어? 그리고 뭐 검정 민물 망둑, 뭐요런 것도 있고요. 음, 근데 얘를 모르겠어요. 얘 항상 뭐 댐이나 이런데 에 보면은 잡는 물고기인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일단 가무치는 아닌 것 같고요. 어, 망둑 종류 같은데 이런 종류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음. 자. 오우. 그래도 댐 상류치고는 외레종이안 보이네요. 여기 댐에 베스가 뭐 5자가 넘는 막 50, 50cm, 60cm 이런 녀석들이 참 많은데, 그래도 여기 상류쪽에는 베스가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조심히 가요 친구들. 잘가, 얘들아. 조심히 가. 간다, <웃음> 안녕.